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더 시작. 우리 목장은, 목장은 부가와 목장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하이파이브 막, 막 하고,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 보고 다먹으라고 생각하고, 서로서로 인사하기.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제가 매주 예배때마다 오늘 새날개 오신 대로 환합니다 우리 새날개는 부활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죠? 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어디 저 가판대서 일하다가 오셨나 <웃음>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목자님들 힘이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처음 순서를 제가 순서를 좀 바꿔보겠어요. 오늘 몇 가지 순서를 마련했는데요. 자, 그, 랜덤 할수 있는 것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뽑기 하는 거. 아 먼저요. 이번에 2020년도 목장이, 50개 목장이 완성됐는데, 제가 이걸 맨 마지막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자, 첫 순서는, 뽑기를, 조구별로 뽑기 해가지고요. 당첨된 목장을 축복하고, 그 목장 리더 나와가지고, 자기 목장 차량을 5분 동안 해야 되는 게. <웃음> 5분이 안 되면 벌써이 <웃음> 우와 네 이거는 전혀 지금 사인이 안 갔습니다 자 여러분 5분 정도 목장을 자랑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목장 모임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죠? 목흔들막 자랑하고 지자랑하고 다 자랑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교구부터 1교구 우리 교구장님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와 두두두두두두두 두 두두두. 야, 첫 순서 <웃음> 신의과의 심원 나무! <웃음> 어디였어요? 오! 내가 <웃음> 이번에 처음 목장을 모고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떤 차람이 있을지 우리 황지연 우리 목자님을 <웃음> 모시겠습니다 이야 <웃음> 오늘 처음 하는 목장인데 와 이거 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5분 동안이에요 <웃음> 5분 동안 <웃음> <웃음> 한번 네아 너무 당황스러운데 당황스러워도 이렇게 나오라니까 나올 수 있는 순종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어그 어, 그 예비목자로 김나리 집사님 계시거든요.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웃음> 저희는 이 순종함이 예비목자에게도 흘러가 있습니다. 와. 저희 목장 이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시편 1장 3절 말씀 다 아실 건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김나리 주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웃음> 아, 나무 <웃음> <웃음> 잠시만요. 휴대폰들 <들고> 보자. 요 <웃음> 저희가 이제 목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고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봉사님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빨리 막 이렇게 촉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떨결에 그날 결정을 하고 말씀 그 이름도 결정을 하고 했는데 저희 김나리 주사님이 풀이를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휴대폰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 보도록. 한번 들어. 그로시간걸면 안되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 그 목장에 면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들 마음받이 좋으신 분이고 신앙의 훈련이 어느정도 되어 있으신 분들이 셔서 음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 제일 부족하지만 은 일단 모이는 것에 힘쓰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5 w 를그 그대로 한번 해볼까 해요 그한해 동안 그렇게 잘 해봐서 또 새로운 목자로 쓸수 있는 분들이 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데 들고 오도록 하요 <웃음> 네. 저희 <웃음> 5분 지난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될까요? <웃음> <웃음> 아, 네. 저희, 그, 음, 목장의 특징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라는 나무를 여호와라는 시내가의 옆에서 깊이 심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그, 하나님 이 닮은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또그 잎사귀의 푸르름을 서로 나누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목장 모이기를, 예, 힘쓰는 목장이, 예, 반응, 어, 예, 되기를 바랍니다. <웃음> 네 그럼 복자 사랑 좀 하세요 저제사랑요네 네, <웃음> 네, 저는 음, 어, 저는 뭐 할줄 아는 것도 없고 <웃음> 부족함이 많은데 일단 그 부담감이 갑자기 생겼었어요 이제 목장을 뭐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생겨서 그 부담감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까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다른 건 다른 능력은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어전 저희보다 저보다는 그 모건들이 괜찮은 분들이 많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 자, 성답, 예, 선물도 예, 뭔, 예, 아무거나 뽑아가시면 다 좋습니다. 와, 네, 박수 한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교구 좀 네, 뽑아주세요. 예. 이교구 에스더 목장입니다. 에스더 어디 있어요? 누구세요? 최명희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웃음> 에스더 목장.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와. 자, 우리 이 시간에 에스더 목원들 다 나오시면 같이 나오시죠.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자, 목원들도 50 목원들 다 나와서 리드 옆에 딱 붙어 주세요. 서 주세요. 다 나오세요. 에스더 목장. 네. 에스도 목자입니다. <웃음> 에스도 목자는 아니 목자 이름은 에스에 나오는 에스도 죽음을 죽으라는 각오로 우리 목원들은 전도의 힘쓰기로 그렇게 에스도 목장을 지었고요. 우리 목원들은 첫째 아직 새신자지만 참 열심으로 순종하며 목자 말을 잘. 잘 따르는 우리 모건들입니다. 저는 부족해서 항상 바빠가지고 잘못 하지만 모르, 이번에 새로 온 현서 이현서 집사님하고 김일아 집사님, 애비 복자가 세워가지고 아직 분갈 한번 못했는데 분갈 한번 해보려고 <웃음> 합니다. <오> <웃음> 네. <거발하시네. 웃음> <웃음> <웃음> 예비 목장 않한 마디 가고 한 마디 생으로 오늘 정말 이 자리에 선 것만 해도 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웃음> 아네 저는 우리 저희 이제 에스더 목장의 리더님이 너무 잘 이끌어 주시니까 이끌어 주시는 만큼 또 기도해 주시는 만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자그 다음에 우리 또 계속해서 좀 뽑아주세요 자 네, 우리 오늘 다섯 분하고 진행할게요 자 일교구입니까? 네일교부에한분 모시겠습니다 저도 긴장이 되네요 네 말씀과 기도 와 말씀과 기도 목장입니다 네, 우리 말씀과 기도 목원들이 있으면 같이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 예예 예, 좋습니다 목장 사랑, 목장 사과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말씀과 기도 목장이고요. 그 전에는 성경 1년1독 셀이었는데 우리 박가영 목사님이 오면서 이제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어 이렇게 나아가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과 기도를 정했는데. 이 목장 이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나아가는 목장이고, 저희 지금 인턴은 박가영 군사님인데 미국에 가 계셔서 오늘 대신 우리 허미영 집사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말씀과 기도 목장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1년 1독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자세로 이렇게 말씀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목장인 만큼 저랑 박가영 권사님이랑 또 선희 집사님께서 함께 새벽기도로 주 3회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원들은 우리 허미경 집사님과 박가영 권사님 인턴, 박선희 집사님 있고 하현미 집사님이 계시고 또 강상금님이라고 우리 허 집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제 성도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음, 음, 음, 또가있요새로오 신. 아, <웃음> 그 여학부님께서 이제 올해 같이 목장에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그분도 역시 저희 중부 기도팀에 이제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또 기도의 집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만큼 기도의 집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목장으로 나아가고자 하고 저희 목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열정이 대단합니다. 우리 박가영 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허미영 집사님도 그렇고 성희 집사님도 그렇고 어 우리 그 하현미 집사님이 이제 막어 우리 교회에 와서 더욱더 믿음에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여학부님도 함께 기도하는 분으로서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과 기도 목장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더 파워풀한 그런 목장으로 함께 거듭나는 더 새로워지는 그런 목장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예, 아무거나까지 아무, <웃음> 하시죠. 예. 자, 한분 네. 드릴게요. 홀산 말씀은 붙잡고 기도를 응답 기도 모릅니다. <웃음> 이거 대함이 <하면> 응답 받습니다. <웃음> <웃음> 할렐루야. <할레니아. 웃음> <웃음> 자, 다음 이경우 네 이제 네, 두분 남았습니다. 네, 그다음 청년 목장 하고 네. 네 화평 목장, 네 와. <웃음> 화평 목장, 네와 <웃음> 화평 목장 와네 같이 나와주세요 혹시 <웃음> 저희는. 합평목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턴 되시는 고미자 집사님은 또 친척분이 편찮으셔 가지고 서울에 가셔 가지고 또 전화를 했더니 또 시간상 모르고 해서 저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합평목장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렇 이주를 해 가지고 합평목장이 참 합평하고 또 우리 목장, 이 합형 목장을 통하여서 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자고 제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그 합형 목장 안에 권사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또 그러하는데 저는 솔직히 <웃음> 합형 목장이 참 기도로 이렇게 많이 밀어 주십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그, 모일 때마다 또 이렇게 순종을 잘 하시고 또잘 따라주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또 때로는 또 부족하여서 그 모건들을 이렇게 다 양육을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올한 해는 하나님께서 귀한 또 목장의 사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일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뽑아주셔서 또 목장으로 세워주셔서 올한 해는 2020년 한 해는 참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또목원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거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합평 목장이 합평하여서 서로가 기도를 밀어주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합평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019년도에 또 저희가 또 이렇게 합평 목장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 합평 목장 안에서 또그 목원들 안에 이렇게 또좀좀 좀 서로가 솔직히 마음이 좀안 맞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제가 목장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이래서 올해는 더, 더욱 더합평하고또 더욱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올한 해는 어찌 됐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와, 네, 고생한 자이 사람까지 봤어요. 아우 말씀은 정말 잘 하세요. 마지막 우리 청년 예 목장에서 한니 웰컴 목장. 웰컴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네, 저희는 어 웰컴 목장이고요. 저희 웰컴 목장의 가장 큰 특징은 청년부에서 어 나이대의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목장입니다. 흐무살어 종역이 종혁 강자랑 그리고 <웃음> 네, 그리고 네, 40대까지 아우를, 아우를 수 있는 <웃음> 네, 진주 장애님까지 <웃음> 계시기 때문에 어떤 청년분들이 오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네, 어떤 분들이 오셔도 정말 푸른 초장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네, 웰컴 목장이고요. 그 웰컴 목장을 통해서 청년부 다른 목장으로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4주 동안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장을 정착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목장입니다. 어... 갑니다. 생각이 멈춰가지고. <웃음> 어, 또, 저희 목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이렇게 저희의 섬김과, 음, 섬김을 통해서 다른 목장으로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가족분들이 목자로 서기를 좀 많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어, 저희 작년 리더가 박건지 자매였는데, 그 박선지 자매가 지금은 또 다른 목장의 리더로 서 있거든요. 편한 목장의 리더로 서 있는데 어, 이와 같이 어, 다른 목장에서 또 다른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는 것을 넘어서 네, 리더로서 자랄 수 있도록 네, 계속적인 케어와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이상입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우리 다섯 분에게 우리 한번더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웃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항상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인사를 여러분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언어 훈련을 조금 하고 오늘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 옆에 보면서 오른쪽에 누구 계세요? 자, 누구, 누구십니까? 누구 장노님 계십니까? 권님 계십니까? 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하, 왜, 오른쪽 있는 분이 왼쪽 분한테 장노이면 장노님, 집사님이면 집사님 이렇게 장노님, 집사님 부르면 부르신 분이 집사님이면 네 집사님 부르신 분이 권사님이면 네 권사님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오른쪽 있는 분부터 자, 한번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집사님, 장로님 한번 불러. 아이, 스태저 장난치지 말고. 예, 네, 자, 이렇게 집사님 하면 네, 집사님. 장로님 하면 네, 장로님. 장로님 부르시면 아시겠죠? 네만 하지 마시고 호칭을 네와 확실하게 붙여주신다. 다시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네, 네. <웃음> 네. <웃음> 자, 될 때까지. 자, 멋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구집사님. 네, 목사님. 오케이. 강수 형제. 아, 형제야, 죄송합니다. <웃음> 강수, 강수지사님 네, 예, 목사님 네 형제 아니니까 답도 안 하냐 <웃음> 그러니까 교회서 그렇고 이제 전화 왔을 때 제가 이제 전화하면 네, 분명히 내 네, 나를 알아요 내 네, 아는데 그냥 내네 하는 거고내 네 목사님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의감이 다릅니다 아시겠죠? 장노님 전화 왔어요 분명히 장노님이야, 네, 강장노님이야 근데 내네 하는 거하고 내네 강장노님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맞습니까? 네. 네 자, 어머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웃음> 다시 한 번. 예, 아주 중요한 믿음이 오늘입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한번더 왼쪽에 있는 분이 전화했다신 거예요. 여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냥, 내 네, 장노님. 이름하고, 내 네, 장노님. 반갑다는 뜻으로다. 시작. 네장노님 와. 주주사님자 네, 오른쪽에 있는 분이리전화해주세요 시작 따르르르네 아, 네, 주사님 네르사님네르르님르르르르한 장노님 오케이. 네. 한 전화합니다 한 장, 장노님 르노르 아, 네, 꼭뭐 뭐 부동산 가게 뭐, <웃음> <웃음> 좋습니다 잘했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에서 한번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 우리 강의는 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목장교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DNA입니다 뭐라고요? DNA, 이 DNA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장교회가 뭐냐, 아시는 분도 많으세요, 왜? 계속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여기는 아주 처음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시고, 저는 오늘 포커스를, 처음 강의를 들으시면, 눈이 착짝반짝하는 그분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열번 들으신 분들도, 자, 오늘 목사님께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목사님. 이야, <웃음> 네, <목사님.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럼 막 힘이 나죠? 아시겠죠? 어, 다 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DNA가 중요하고 또 치속 반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치속하고 반복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에 관한 DNA 목장교회란 뭐냐? 목장교회의 비전이 뭐냐? 자, 이 강의를 제가 아주 스마트하게 그렇게 해나가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제3 세계 신학 연구소가 발표한 논문 중에서 이제 강의물은 없습니다. 제가 강의 보세물 보세요 하면 강의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국 기독교와 삼자운동이라는 그제목이 글에서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3 세계 신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중요한 논문이에요. 논문 이름이 뭐냐? 중국 기독교와 삼장운동이라는 제목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1966년 문화혁명 이후에 시작된 문화운동은 1979년까지 모태동과 유소기의 노선 대립 속에 전개되었는데 교회에게 이 시기는 실로 견디기 어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를 언젠간 치러야 할 불의 연단으로 받아들였고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교회가 폐쇄되었고 모든 선교사도 중국을 떠났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모택동 실각 이후 다시 개방된 중국에는 문화혁명 이전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약 5천만 명이 존재하고 있었다 또 교회는 교회대로 더 순수한 모습으로 개혁되었고 교파주의가 극복되고 평신도 지도력이 강화되어 있어서 전 세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선교 전문가들은 이결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문화혁명 이전부터 중국 교회 내에 존재했던 작은 무리 운동 즉 소그룹 운동에서 찾았다 이런 이 운동이 자연스럽게 지하교회, 처소교회, 가정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중국의 문화혁명 때 교회 다 폐쇄하고 성교사 다 쫓아보내고 지상의 교회는 없다라고 선언되었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불과 15년 뒤에 중국교회에 엄청난 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붕의 원인은 뭐냐? 가정교회였다. 처소교회, 지하 서로 서로 모여서 가정 안에서 속으로 모인 그 속으로 모이면 가정교회, 처소교회가 중국교회에 엄청난 붕운동의 촉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운동의 최초 그림은 중국이 아닌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 또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여러 성경에 보면 어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 가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에, 내, 집에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냐? 그냥 가정교회였다는 겁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집에서 모였다. 제가 그, 어, 소아시아 일곱 개 순방할 때요. 그때 초대교회, 막, 아, 교회막큰 흔적을 찾았어요. 그, 제가 그때, 아, 내가 생각을 너무 잘못했구나. 초대교회는 새날교회처럼 이렇게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인 게 아니라, 그때 교회는 가정에서 모인 교회였다. 그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가정에서 초대교회는 모였고,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가정에서 폭발적인 붕이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국교회 그 부흥과 교회 의 시작점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로 말하면 목장 교회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들은 면아 이렇게 좀 이렇게 참, 아 그렇구나. <웃음> 너무 잘아는 시선에서 아 이렇게 고기도 좀건뜩려 주시고 아 이렇게 저를 보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웃음> 자, 그러면 목장교회의 본질을 제가 DNA를 여기 한번 적어볼 테니까 혹시 교재에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요거는 교재에 안 적었기 때문에 네,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장교회의 본질이 뭐냐? 첫째,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확장된, 네, 가족 공동체다. 자, 저것이. 글자가 필기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예. 이, 이게, 이게 유희지 필체라고. 막 지멋대로 필체. 예. <웃음> 자, 뭐라고요? 확장된 가족. 네, 가족 공동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무슨 가족 시대라고 합니까? 핵가족 시대라고 그러죠, 그죠? 음,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그리워하는 게 뭐냐? 좀, 이 가족 공동체가 이제 그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바로 가족과 같다고 했던 신약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뭐냐? 바로 확장된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기한 시민이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 권속이 뭐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인 사람들.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바로 목장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목장교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우리 대구로 지금 뭐, 예, 그건 400명 가까이 모이는 이거의 가족이 안 되잖아요. 작년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 3,400명이 가족 공동체로 엮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을 수밖에 없다 그 소그룹이 뭐냐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딱 맞은 에, 그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장교회를 추구하고 목장교회를 선호하고 목장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장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중요한 특질이 있구나 어떤 문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족이 되는 거다 가족이 되는 거다 아 가족이구나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구나 아시겠죠? 그가족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목장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한번 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만인, 만인. 제사장교회, 제사장교회. 자, 크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만인, 만인. 제사장교회. 제사장교회 자, 만인또또 아시지만 또 계속 또 우리 새겨야 되고 저부터도 또 새겨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남긴 가장 큰기여은 뭐니뭐니 해도 아닌 제사장직의 발견이라고 할수 있어요. 특별한 어떤 사제나 목사 같은 영적 지도자만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동시에 그것이 남긴 또 하나의 숙제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사제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긴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자 어떤 신학청이 이렇게 말했어요. 첫 종교개혁이 사제의 손에만 있던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넘긴 사건이었다면 둘째 종교개혁의 과제는 아직도 사제의 손에만 있는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누구 손에? 평신도의 손에 넘겨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자가 되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뭐냐? 종교개혁이 남긴 과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눈이 떠지겠어요? 아뭐 교회를 하면 아 교회는 뭐 목사님들 다 하는거지 정사님들 하는거지 뭐 우리는 그냥 뭐 시키는 거좀 따라하면 되는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계획을 그러니까 제대로 완수하려면 이제 모든 평신도들이 사회의 주체가 되어서 사회의 뭐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다 하는 것이 목사는 일종의 사제는 코칭만 하고 나서 이 현장에서 그라운드 프레이를 뛸수 있는 사람, 선수들다 뭐냐? 다평신도들 이어야 한다. 이것이 종교교육에 남긴 과제인데, 우리 교회는 저는 뭐 줄기차게 이 부분을 추구하고 하려고 하지만 뭐잘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것도 있지만 계속 제가 추구하고는 것은 제가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자. 평신도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자. 아시겠죠? 이게 어 오늘날 이교회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요 정말 구경꾼이 너무 많죠 사실 일꾼들보다 보통 어좀 제법 큰 교회를 하면 90%는 다 구경꾼들이고 한 10%만 이렇게 일꾼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 문제예요 그죠? 그 그죠? 교회 출석자의 80%, 90%가 일꾼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좀 구경꾼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구조적으로 다 사역할 수가 없지만 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사역할 수 없지만 목장교회는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 목자는 또 목양, 평신도,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또그 역할을 하고 또, 또 우리 목장 안에는 또뭐세가족을 담당하는 사람 찬양을맡다 담당하는 사람, 그주의 말씀을 써몰해가지고 말씀을 또 나누는 사람, 말씀 부장, 찬양 부장, 또 기도 부장, 기도 제목 만들어 온다든지 친교 부장해라, 너는 재정 부장해라 <웃음> 여러 가지로 다 직임들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해나간다면 교회가 더어 일꾼이 더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세심한 거는 나중에 다시 좀셈세하게 조금 조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이목은들 안에 이 은사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은사 중심적인 교회가 목장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 중심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 목자들은 이목은들의 은사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자꾸 장려를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딱 보면 그 은사들이 좀 드러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사 점검을 뭐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 은사 점검은 아그 일을 하는 것이 내게 기쁜가 그러면 먼저 은사가 좀 발견되어 집니다 근데 그네 일을 하는데 기쁘긴 기쁜데 열매가 전혀 없다 그러면 조금 캐슈 마크를 달아봐야 됩니다 그게 만약 은사가 맞는가? 어, 근데 그 일이 기쁜데 아 열매가 있어 그런데 자꾸자꾸 해보니까 발전도 있어 어, 자꾸자꾸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보고 어, 이분 주에 말씀 목사님 말씀 쏨머리 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이 말씀 나눔 시간 때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보다 더 잘한 분들에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말씀 요약해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목장 모임 시간에 한 5분 10분 동안 쫙 나누고 하는 그 뭡니까? 야 말씀 사역에 은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네 이렇게 활용을 해오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많이 주므로서 많은 제사장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 목장 교회는 참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따라하시고 <웃음> 코이노니아 교회. 따라 하시고 <웃음> 코이노니아 교회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코이노니아 교회다. 자, 우리 목장 교회는 예배도 있어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 나누도 있어요. 그러나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뭐냐? 따라줘. 코이노니아. <웃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이코인어는 뭐냐? 교제, 친교로 번역되지만 더 정확한 뜻은 삶의 나눔이란 뜻입니다 삶의 나눔 또 삶의 참여라는 삶을 나누고 그리고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삶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 준다든지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준다든지 슬플 때 같이 울어 준다든지 같이 동행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목장 교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자신의 좀 삶을 오픈할 수 있는 목장이 제대로 된 목장입니다. 그죠? 목장 모임을 꾸준히 해 나가다 보면 이 코인오니아 교회를 자꾸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목장 이 모임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뭐, 웰컴, 뭐, 찬양 시간, 기도 시간도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고, 말씀나도 하이라이트가 될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이라이트는 뭐냐? 자기가 살아온 자기 의 삶의 이야기를 오픈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그부분들 서로 나누고, 서로 껴안고, 서로 그런 부분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목장, 건강,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삶의 나눔이 있는 이 삶의 나눔과 참여를 대그룹 모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목장계, 소그룹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부흥할 수 있었느냐? 이 삶의 나눔의 참여. 코인노니아가 뜨거웠다는 게 주간에서 코인노니아가 뜨거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지향적 교회다 네, 전도지향적인 교회다 음. 자, 여러분 어, 우리가 예전에 셀 했죠 지금도 사실 셀 교회인데 이걸 이제 목장 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었을 뿐이지 셀 교회 DNA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셀은 생명의 기본 단위자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근데 이 셀이 존재하는 이유는 성장이 아닌 증식이다. 따라 증식. 증식. 예, 분열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목장의 생명은 일정한 숫자가 되면 반드시 나누어져야. 반드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 목장이 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 숫자 되면 딱딱 나누어져서 증식되고 번식되고 재생산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교의 존재 이유도 세포의 그것처럼 증식, 곧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자 함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왜 너희를 제자를 택했느냐? 많은 영적인 영혼의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는 얘기지만 사실 증식이 안 되는 세포는 병든 세포예요 그러니까 재생산되지 못하는 목장도 일종의 병든 목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네 <웃음> <웃음> <웃음> 고개 컸다그리쳐 하지 마자 우리 목장에 많이 병들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나 목장 모임 안에 위트니스라고 하는 파이브 블 안에 이 증거라는 그 부분을 떠가지고 VIP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고 빈 방송 놓기, 빈 의자 놓기, VIP 리스트를 사용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목장 안에 전도가 되어지도록 그죠? 새가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 뭐 나중에도 이 우리 목, 목장 모임할 때좀나누겠습니다만은 전도가 되어지고 새가족이 들어오는 목장 뭔가 예, 생명력이 살아나고 활력이 있는데 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했을 때 아주 지나가면 뭔가 모이기는 모이는데 뭔가 힘이 좀 빠지는 뭔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다 느끼고 있죠. 그래서 야이 목장 보면 전도 지향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 여러분들이 그 내준 설문지가 그 지가 있잖아요, 다 제가 거둬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사님들의 통계를 다내가지고 제가 그어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참 좋은 어떤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또 많이 계속 제가 참조하고 어 어떤 좋은 공동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또 자료가 될 건데 여러분 설문조사에서 목장 모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라는 그 문항이 있었죠. 네, 그 문항에서 61%가 아 목장 모임은 뭐냐?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종의 뭐죠? 이거는 이제 목장 모임은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표현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다는 데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는 가족 같은 공동체, 그 다음에 6%는 친교 공동체인데 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공동체라는 그 답을 해준 분은 거의 찾지 못했어요. <웃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부분을 놓치고 있다 고인노의하는 그런 대로 좀 되어가는 게 있고 마린 제사장과 확장된 과적 공동체는 지금 어느 정도 아, 수준에 도달했는데 어쨌든 요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니까 이분을 계속 좀 살려나갈 필요가 있는 이분 과제입니다 저도 더 노력하고 그래서 2020년도는 2월 9일부터 8호 어, 되든 안 되든 또 다시 도전하는 게 목장전도축제 여러분 또 열어가시길 여러 축복합니다 아멘, VIP를 또 품고 또 그래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사귀고 또 초청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보세요 자, 쭉 읽으면 돼요, 쭉 읽으면 순서 잘 갑니다 자, 한번 목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커다란 건물도, 복잡한 성직제도도, 체계적인 예배 순서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나는 초대교회에 두 날개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인데요. 큰 날개는 뭐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하여성모를고예그 다음에 작은 날개는 뭡니까? 집에서 떡을 때며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작은 날개다. 이두 날개로 나는 교회가 목장 교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그룹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 어, 셀 연구가인 이 빌백햄 박사는 제2의 종교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그룹 모임. 그리고 우리 1개를 말하면 주일 축제 예배 대그룹 모임이죠. 그 모임의 유익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그룹 모임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내재성 사랑의 하나님, 친구와 같은 하나님 친밀하게 다가와 주셔서 어루만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그룹 모임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 이빌 베켄 목사님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이두 날개에 대한 경험이 모두 필요한 거죠. 똑같이 여러분, 주일 축제 예배처럼 여러분, 목장 모임 꼭할 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목장은 목장 모임대로 대그룹, 우리 주일 축제 예배, 주일 축제 예배대로 그 의미와 뜻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주일 축제 예배처럼 뜨게 같이 봉사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인자를 바라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그러나 하지만 속으로 모이면서 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에 오픈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의 친구같은 하나님, 가족같은 하나님 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속으로 모이면서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날개 된 경험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바라고 우리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그 소그룹의 그 유익성이 여러분 목장 안에 많이 풍성하게 풀어진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전통교회, 목장교회 뭐 또다시 뭐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전통적인 구역 예배, 글쎄요 지금 요즘 이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목장교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쨌든 오래 하다 보면 좀 식을 수도 있고,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또매너리즘이 빠질 수 있고, 굳어질 수 있자. 그러니까 은근히, 아이고, 다시 옛날에 목장 그 구역 그 예배가 좋은데, 이런 여론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예. 뭐, 물론, 그게 뭐 나쁘다, 틀렸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어, 그런 것은, 이제 구역 모임의 장점이 있죠. 구역 모임은 어떤 친교 구조 모임 참 좋아요. 또 가족 같은 그런 어떤 좋은 모임이 고큰 부담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그 다음 그런 면에서 좀 구역 예배가 좀 당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우리가 편하게 하는 구조로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목장 모임에서도 구역 예배 장점들을 살리면 되잖아요. 맞죠? 어, 하지 말라는 건출단 아니죠. 구역 모임의 장점들을 살려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역 예배의 좋은 점은 뭐냐? 부담없이 친교구조인데 그럼 부담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부담은 좀 가져야 되죠. 부담은 좀 가져야 되는데 그 구역 예배의 부족한 점은 뭐냐? 그 안에 양육이 잘될 수가 없죠. 훈련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깊은 교제와 사귐 이건 사실 많이 약할 거예요. 구역 예배에서. 삶의 나눔이나 치유 같은 것들은 쉽게 경험이 안,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목장 모임에서는 조금만 이렇게 좀 깊어지고, 삶의 나눔이 오픈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예, 치유도 일어날 수가 있고 깊은 교제 사귐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그 목자를 통해서 양육이 되어지고 그 목자가 또 우리에게서 계속 열리는 이제 원래부터또 계속 열리게 성공의 사닥다리 이제. 성경공관도 열리게 될 것이고 알파코스 열리게 될 것이고 원래는 인카운터도 이제 세팅또 새롭게 될 겁니다 이런 데 자꾸 아이들 가진 학, 그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유치원도 보내고 또 초등학교도 보내듯이 자기 모건들을 이렇게 알파코스도 넣고 인카운터도 들여다보내고 성경공관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 안에서 양육과 훈련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교회 장점들을 계속 살려나가면 다시 뭐 구역예배에 대한 그런 메리트들이 좀 땡길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더 우리가 목장교회에 대한 장점들을 더 많이 살려나가는 쪽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기존의 구역예배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여러분 그 일종의 만인 제사장의 본질이 뭔가 하면 목자가 일종의 평신도 목사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목양인 부분이죠 있 목양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목자는 목양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음.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신방합니다 마음껏 또 기도도 하잖아요 또 말씀이나 이런 것, 군변도 할수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목양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평신도로서의 어떤 목양적 부분을 감당하는 점이 기적. 기존의 구역 예배와 다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여러분, 이감 들어 보세요. 교회가 언제부터 이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는가 하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서기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부터 기독교가 현격하게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 기독교가 공인되자 사람들은 집에서 모이는 대신에 큰 성전 짓어 놓고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평신도 목자의 역할 대신에 안수받은 성직자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주중 모임 대신에 주일 모임 반으로 대체되었고, 교제도 예배로 대체되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가라라는 구조가 아니라 오라라는 구조가 되어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는 방어적인 교회가 된 거고, 평신도들은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돼. 예배만 참석해주고, 목사님도 시키는 거 그것만 좀 해주면 돼. 이런 수동적인 평신도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힘을 잃은 무력화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교회가 다시 힘을 회복하려면 목사가 다 하고 평신도들은 와서 그냥 예배 참여해주고 자리 대표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헌금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정말 이 목양적인 역할을 함께 감당함으로써 같이 목사와 함께 목양의 구조 속에 뛰어드는 교회 그죠? 어, 기도도 해드리고 응. 양육도 필요하면 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이 목장 모임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 사실 리더인거죠 리더 리드.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자스쿨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목사에게 성질적이 위임하고 우리는 막 세속적이 되기로 결심한 뒤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자사에게 이상 한번 볼까요? 자, 주일 예배와 같은 대구로 모임과 목장 같은 소그룹 모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다 설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크지만 작은 교육에 있어요. 사람들이 큰 교육을 찾는 이유가 뭐죠? 다양한 사역, 훈련의 경험, 익명성,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족 같은 친밀한 경험, 사역의 기회가 많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두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줄 수 있는 교회, 힘이 좀 딸리지만 다양한 사역도 하게 하고 다양한 훈련들을 경험하게 하고 너무 막 그냥 한 사람만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여러 사람들 일도 같이 분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가족과 가던 친밀함이 경험되어지고 사역의 기회가 많을 수 있도록 참다뭐 우리가 100점짜리를 다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추구하려고 큰 교회의 장점과 작은 교회의 장점들을 추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만은 여러분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쨌든 이제 사역과 훈련 경험을 많이 할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규모치고는 이렇게 사역하고 훈련 많고 뭐 컴프로스하고 스쿨 많이 열리는 교회는 여러분 거의 없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죠? 그러자 그것만 똑 가지면 안 되고 가족 같은 친밀함이 경험되는. 아, 이러려면 사실 이 우리 목장, 이 공동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제2의 종교계 실천하기 1.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서 사장 11절, 12절을 읽어서 뒤에 3페이지에 제가 제2의 종교개혁은 아직도 성질자의 손에 있는 사역을 모든 성도의 손에 있도록 위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종교개혁의 정신 가지고 그렇게 목표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장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목장은 보금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가족 구조를 제공하고 그들의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및 공동체제 사익을 도우며 더 나아가 목장의 번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핵심 요소가 뭐냐? 첫째는 가족 구조다. 계속 강조하죠. 가족 구조, 가족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정착. 이 가족 구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새가족들이 교회 생활 초기에 따뜻한 영접, 환영, 가족 같은 분위기, 이게 교회 정착이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 면에서 목장은 교회 정착 단계 이런 요소들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발판이에요 그죠? 저도 목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새가족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 가장 고민이 어느 목장에 이 새가족을 파송하면 좋을까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분명히 아이 목장이면 제일 확실하게 잘 정착이 될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설문지 안에 좀 골고루 좀세 가족 보내주세요. <웃음> 이런 부분도 있던데, 예. 뭐, 어느 목장은 편해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한 5주, 6주 동안 세 가족 행편들을 세심하게 우리 교육자들을 관찰하고, 세 가족도 관찰해가지고, 첫째는 이제 전도한 사람 그 목장의 1순위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전도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찾아온 분은 누구, 어느 목장인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언제나 고민입니다. 아. 잘 정착 어떻게 하면 잘 정착이 잘 될까 편안하게 정착이 잘 될까 또 정착뿐만 아니라 어, 그분이 그 목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양육이 되어지고 또좀 어, 우리 교회 뿌리를 내리고 또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목장이 어느 목장일까 언제나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대신 조금 이해해 를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여기 5 0개 목장 다 여러분 좋은 교회 정착을 이루는. 목장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성숙이죠 그렇죠 영적 성숙 그들이 자라기 위해서 영적 부모의 돌봄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목장은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의 상호관계를 통해 영적 성숙의 장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입니다 목장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장에서의 전도는 개인이 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목장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 생활 속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확대된 영적 가족, 천국 가족, 기빈 삼고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 목장 모임이 있을 때마다 VIP 리스트를 빈방송에 올려놓고 서로 중복이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이 인도하는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목장으로 혹은 알파코스를 초대하여 그들을 우리 가족이 되도록 돕게 됩니다. 이런 목장을 통한 관계 전도가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는 확신이 목장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강의의 핼라이트는 목장 DNA 오였습니다. 목장 DNA. 목장 DNA. 자, 손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손. 왼쪽부터 공동체. 공동체, 여기, 여기 엄지죠? 맞습니까? 공동체, 공동체. 보금전파, 보금 지도력, 지도력. 상호, 책임. 상호 책임, 세신자 양육. 세신자 양육. 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해주세요. 시작. 공동체, 공동체. 보금전파, 상호 책임, 세신자 양육, 지도력 또는 리더십.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목장의 DNA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어, 모자라지 않습니다 목장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유지케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물은 쪼개고 쪼개 물방울이 되어도 물의 본질과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목장교회는 기초 단위인 목장이 교회의 본질과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 공동체 자그 공동체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의식, 몸의식 한번 적어보세요. 그 옆에 필기까지는 몸 의식 네. 서로 몸이란 몸 공동체 옆에다가 몸 의식 또 이야기했지만 가족 의식 자 그럼 한 유인물 한 구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자? 우리는 홀로 그리스도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지원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목장은 모든 군성원들이 한 가족이 되어 치유와 회복을 위해 서로 상호 관계를 경험하는 모임입니다. 그다음에 교회 가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자들이나 교우들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서 바라만 보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결혼 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이 좋다고 주장, 좋다는 주장과 다를 법 없습니다. 자, 서로 따라합시다.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배우고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력을 그죠? 배우겠습니다. 이 교회 사람들이 모였다고 공동적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죠. 서로의 노력이 참 필요한데 자 거기다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목장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곳. 적어보시요 목장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곳이다. 이게 몸의식, 가족의식. 그게 공동체의식이라는 거예요. 목장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곳이다. 그 다음 또 강조하지만 이 목장은 새로운 가족이다. 목장은 새로운 영적 가족이다. 그 다음 네그 다음 3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3번 목장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다 자 1번 제가 모르 목장은 자 목장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2번 목장은 그 다음에 3번 목장은 아멘.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아직 거기 건 없는데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목장이 주, 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 역사에 하나님의 임재된 장소는 최초는 회막이죠. 모세의 회막부터 시작합니다. 회막, 성막, 카드시죠. 그다음에 회막 그 뒤에 무슨 시대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수루바벨 성전, 성전시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시대라기보다 <웃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아멘이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변조사, 주님이 임재 교회 역사적으로 해막에서 해막 그때는 구약시대는 그 해막에만 주님이 임재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를 넘어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까? 꼭이 새날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 임재가 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의 모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전공동체요회막공동체요 임재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재공동체구나 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신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인재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죠 그참이 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참, 결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어. 그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아, 나는 정말 우리 목장이 좋은 공동체로 그렇게 좀 성장시키고 부응하고 싶은데, 목장 모임이 잘안 되는 이유. 여러분, 설문 다 내주셨잖아요. 그것에서 일본이 뭔가 이는 게, 목자 세계에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 목장 모임이 잘안 된다. 목장 모임이. 그게 67%거든. 이야, 참, 이거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목, 원들은 있는데, 목장 모임을 할수 있는 이목건들이 없다는. 너무 적다는. 이것 때문에, 이 목장 사이 제일 어렵다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새날개 현주소입니다. 뭐 같이 이제 뭐 어쨌든 또이 부분을 또어 돌파하고 또 도전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또 우리 공동체 헌신하고 할렐루야 아 믿습니까? 공동체 헌신하고 다 모이면 좋겠지만 두세 사람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두 명이라도 세 명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임자는 공동체가 된다 할렐루야 그 의식 다 믿음 가지시고 음, 모임이 잘 안되지만 예, 제가 또 이번 주일 설교를 또 공동체 설교를 또 제가 또 하고 저도 대공파를 쏘아 대고 또 어쨌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너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모임이 잘 안되고 목장 모임에 참여가 안되고 이 부분이 아마 목자들이 최고진 고민이라는 걸, 어 통계로 다 지금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헌신하고, 공동체 헌신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안 된다고 해서, 이 목장교의 비전을 내려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자, 이게, 이게 무슨 손이에요? 이게, 금지라고 합니까 맞습니까? 이거는 뭘 가르치는 거죠? 자, 한번 가르켜 보세요. 저를 보고 뭐 마지막 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의 목장은 우리끼리끼리끼리 서로 좋아하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관심은 아예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장의 DNA 두 번째 요소가 뭐냐? 복음 전파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I don't know o r e g o n s it. 우리가 또 어, 주제하고 그렇게 나갑시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 안에 머무르면서 안주하기 시작할 때 목장은 변질되기 시작한다 죽어가기 시작한다 그걸 항상 염두해야 돼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 목장 교회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끼리끼리 우리끼리끼리 그러니까 우리끼리끼리 그냥 자꾸 숨을려고 그러고 이게 목장 모임의 가장 큰 유혹이죠 초대 교회가 처음 확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끼리끼리 몰려고 하는 이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더냐? 초대교회 강력한 핍박이 왔잖아요. 박해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팍 흩어져버려, 흩어져버려, 흩어 져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데서 생명력이 살아남. 와, 오늘 목자고을 하기 전에 결자체에서 농담만 친다만 목사님 2020년대 번식이 안 되는 목장은 내년도 아예 문 닫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랬어요. 그래,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웃음> 그건 누가 한 거는 제가 발설 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그만큼, 뭐냐, 그만큼 예, 이게 예, 예, 뭔가 좀가감한 어떤 좀이목사님 어떤 좀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제안이기도 해요. 뜨기도 네, 하고 또 아마 우리, 우리 목원들도 하, 좀, 무슨, 싹, 흩어가지고, 완전 새로 시작하면 좋겠다는, 아마, 예, 여론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아, 이거 언젠가는 제가 해야 되는데, 예. 저, 야,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번에, 이번에, 이 복음전파, 아,가, 우리 이번에 또 우리 부흥 리바이벌 프로젝트도 함께 하게 되고 또 부흥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어 정말 구원하는 사람이 날마다 더어져가는 목장으로 일어서게 될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안된다고 올래도 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올래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자그 다음에 세번째 리더십이죠. 예. 뭐 목장교회 부흥은 목자의 부흥에 달려있다 뭐 틀림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리더의 부재가 그 목장의 성패를 가늠하다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정의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 사실 리더가 정말 어, 제대로 살아있을 때에, 그때, 목장은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자, 그게 혹시 펜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자의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목자라면 이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은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무리들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그 민망이 여기는 마음 목자들이 없는 양떼들을 보시고 민망이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 목자의 가장 핵심적인 첫째 요소이고 두 번째는 리더십을 행사하시되 어떤 리더십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썼던 것처럼 성김의 리더십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목자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영혼들을 민망히 여기고 저들을 품고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고 또 하나는 내가 리더를 막 리더라고 해서 목자라고 해서 막 마음대로 차지우지않는 것이나 섬김으로 리더십을 행하는 분 그분이 진정한 목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호 책임인데 이게 이, 이, 이, 일성과는 무슨 소식이요 이름이 약지죠? 맞습니까? 여기 뭐 끼웁니까? 반지 끼움, 반지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다 그래서 공동체 네 번째 DNA는 뭐냐? 상호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구성됐을 때 어, 사랑에 대한 상호 책임이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같이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같이 책임을 지고 나가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또 그게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극 서로 자극 주고, 이게 뭐냐? 그게... 책임 있다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될 책임, 서로 기도해야 될 책임, 서로 용납해야 될 책임. 서로 자극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잠들고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꾹 찔러 주고. 그렇죠? 같이 깨어나자고. 어, 같이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상호 책임 이 원리가 목장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 그랬어요 자 상호 책임은 3p 뭐이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그 폰과 메일 요새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카톡방에서 서로 연락하고 그다음 파스타 같이 밥을 먹고 이게 중요한 우리 목양의 구조인거죠 상호 책임을 잘할수 있는 3P가 있습니다 어떻게 서로 책임을 지는가? 물질의 은사와 수고의 은사로 섬긴다 그랬어요 참 여러분 어, 목장사에게 아주 큰 장점과 특권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분명히 사회가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재정의 부조 은근히 교회 재정 좀줄수 있나요? 라는 뜻으로 한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네, 교회에서 뭐 50개 목장뭐해서 재정 지원할수 있으나 많은 그런 진정한 예, 어, 우리의 진짜 특권과 축복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지금 1 0년하신분또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 얼마나 많은 그런 성김에 수고를 하셨어요 예, 끝까지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헤아리시고 새신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다 하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게. 받아 하면, 아유, 이거는 거예요 바다 하면 아이 이건 아닌 거예 정말 어, 내 몸으로 숨겨주고 내 은사로 숨겨주고 때로는 리드가 주문에 털어서 밥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참, 어떤 때참좀 약간 민폐가 있는 그런 목운들 있죠 목자가 한두번 사면 목운들도 한번좀 사면 되는데 끝까지 안 사는 목원들 좀 얄밉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받는 거예요 <웃음> 그러면서 연난받는 거죠 그죠? 아, 내가 지난번에 샀는데 이번에 지 한번 사도 되는데 형편 보니까 또안 사네 때 이나면서 또막걔네또 판단하고 괜히 그래가지 재짓지 마시고 <웃음> 끝까지 <웃음> 끝까지 <웃음> 지난번 에 내가 샀는데 이안 사면 이번에또내 살게 할렐루야 <웃음> 또 사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홉 시까지만 강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신자 양육입니다. 목장계 초수행사, 목장전도축제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는 목장전도축제와 알파코스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목장에서 품었던 VIP들을 강 목장으로 초창하여 목장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목장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안에서 양육받는 이들이 교회 등록하고 주일축제에 비해 참여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자, 이러면서 세신자 양육은 뭐 여러가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 확신반도 할 수가 있고 일대체제행도할 수가 있고 또 어, 그거 아니라도 꼭 무슨 교재나 그런 거 아니라도 사실 목자의 어떤 삶과 신앙이 그세가족들 그거 보고 사실 배우는 게 제일 영향력이 크겠죠. 그죠? 네, 제일 영향, 우리 목자가 기도 열심히 하는 목자는 반드시 그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목자라면 생활자들은 어,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목자를 통해서 거절하니 이렇게 배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가장 목자의 어떤 신앙, 삶이 가장 중요한 세신된 양의 키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또 스쿨 같은 거 운영되잖아요 이제 우 상반기에도 어, 성경공부반이나 제자양육반이 계속 계속 개설되고 알파코스 열리고 또 목장전도 축제하게 될 거고 또 인카운트도 상반기 할수 있으면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열릴 때 적극적으로 이런 모건들을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그 양육을 교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음. 알파코스 할 때는 우리 이번에 우리 목장 다 알파코스 해보자 그러면 이 알파코스 성기면서꼭 목장 모임을 막또 매주 안해도 알파코스로 목장 모임을 또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유두리들은 있어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좀 하면서 변화도 좀 주어보고 또 같이 움직여 보고 어, 그렇게 조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 그까지 하고요. 뭐 그다음에는 뭐다아는내용또 다음 주에 또요 부분 나머지 부분들을 또할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를 보시기 바라면서 또 오른손 불도 치고. 야. 우리 목장은 우리 목장! 우리 목장은 우리 목장!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 해낼 겁니다. 잘 해낼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새날기 목장이 아주 건강한 목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생명력 있는 목장이고, 예. 자꾸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 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장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고, 다 여러분 서로 면면을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예, 살아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2020년도에 목장사를 하게 돼서 제가 든든하고 정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